아네 안녕하십니까 플루토스의 콩콩 입니다 오늘도 어, 비트코인이랑 리플 한번 시향 분석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어, 지난 시간 이후에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부터 살펴볼게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 조정 사파 이후에 이 임펄스 파동 오파 어, 추가적으로 나가는 시나리오대로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7500불 지지 받은 다음에 반등을 했던게 상당히 주요했던 어, 요소로 보이고요그 이후에 8000불 지지 그 다음 8000불 넘고 나서 반등받고 지지받고 다시 반등했던 그 모습 자체가 상당히 추가적인 상승에 있어서 상당히 좀 중요했던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7500불 그 다음 8000불 8400불 뚫으면서 지금은 8900불에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이전 매물대 저항이랑 상당히 유사한 지점이고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최초 이제 8400불 넘게 되면은 타겟을 9800으로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 8,900불에서 조금 어, 움직임 횡보하다가 9,800불까지는 찍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때 그려놨던 요 그림인데요 어, 요거 7,500불에서 지지받고 반등해서 9,800불 가는 그 시나리오대로 어,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어, 이러한 움직임 자체가 조정사파에서 나온다는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 이렇게 거의 평행한 저항지점 뚫고 나서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오파를 만들러 가는 모습인데 어, 9,800불까지를 타겟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추가적으로 뭐1 0불까지볼수 있긴 한데 뭐 한방에 뚫진 않겠죠 어, 조금 더9 8,900불에서 움직임 가져간 다음에 어, 여기서 매물 대 조금 희석해 준 다음에 어, 다시 9,800불 가는 그런 움직임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8,900불에서 저항이 조금 강하게 나온다 그 다음에 8,400불 지지를 좀 확인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주요 저항 돌파 이후에 리테스트 받고 다시 가는 그런 움직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 가격 기준으로 좀 기준을 잡아 본다고 하면 은 8,900불의 저항 돌파가 어, 1, 1번 그 다음에 만약에 어, 돌파를 하지 못했을 시 8,400불의 지지가 어, 2번 만약에 8,900불 한 번에 뚫고 9,800불까지 간다 중요한 3번 어, 이 가격들 중요한 순서대로 부, 그 번호를 매겨 놓은 건데요 일단은 8,900불에서 어떻게 움직여질지 요거를 조금 주의깊게 봐줘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일목균형표로 조금 보게 되면은 재밌는 움직임이 좀 나오는데 자 일단은 4, 6시간 봉 구름대 지지를 상당히 강하게 받으면서 지금 7,500불 지지 반등, 그 다음에 8,000불 추가적으로 반등을 한 모습이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9시간봉에서는 지금 기준선의 이탈을 한 번도 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음, 기준선이 이 빨간색 선인데 이 빨간색 선의 지지를 계속해서 이어나간다고 하면 은 8,400불이 어, 깨지지 않고 다시 9,800불까지 가는 그러한 움직임도 어,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12시간 봉에서 지금 후행 스팬을 보게 되면 은 지금 시세의 지지를 받고 뛰어올라온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조정을 받더라도 이제 시세가 지금 지지를 형성하고 있는 8400불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뛰어갈 수 있는 그러한 움직임이 후행 스팬에서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매물대 수평 가격선에서 나온 그러한 지지에 대한 근거들이 일목균형표에서도 마찬가지로 조금 중첩되어서 나오고 있다. 그래서 8,900불에서의 저항이 나오더라도 8,400불에서의 지지를 어, 상당히 어,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 주말 동안 움직임이 조금은 어, 애매했었을 겁니다. 애매했었을 건데. 일단은 7,500불에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금 상승을 이어가는 그러한 근거들을 조금 캐치를 해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 요 캔들, 이 장대양봉이 나왔던 캔들에서의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동반되었기 때문에 어, 추가적인 슈팅을 어,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상방 시나리오가 맞았기 때문에 어, 추가적으로 조금씩 홀딩을 하면서 어, 지금 홀드를 홀더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은 어, 스타 가격을 조금씩 높여, 높여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일단은 최초의 7500불 이탈시에 대한 어, 리스크를 기준으로 손절가를 7500불 이하 이탈 시점으로 잡게 됐는데 어, 지금은 8500불 이탈시로 이제 손절가를 조금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비트코인은 어, 잘 가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리플입니다. 리플. 문제의 리플. 아, 리플 같은 경우는, 한, 리플 같은 경우도 한 두세 가지 시나리오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어, 면했네요. 최악의 시나리오 면했어요. 일단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뭐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틀리 패턴인데요. 하모니 패턴 중에서 가틀리 패턴이라고 하는 그 패턴을 그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때가 이제 470원 요거 깨질 때, 이거 어, 깨질때를 기준으로 그려나왔던건데 어, 이 그림대로 만약에 가게되면 400원에서의 매수지점이 나온다 이 하모니패턴의 PRG, 어, 잠재적 가격 반등구간이 나오는데 그 기준 자체가 이제 430, 435원 어, 요 수준 가격이 깨지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 깨지게 되면 이제 여기까지 간 다음에 여기서 강한, 강한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어, 435원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렸던 기준 자체가 이렇게 갈 것이다가 아니고 435원 깨면은 이제 어, 여기로 후두둑 털려서 400원에서 반등 나온다였는데 어, 다행히 유지점에서 어,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435원에서의 반등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어, 그때 기준 기준 자체가 상당히 많았어요. 요때가 이제 6 1 8선의 지지랑 겹치고 그죠 주요 매물대선의 지지랑도 겹치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435원에서 상당히 어, 중요한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반등을 했습니다 반등을 했는데 어, 다시 한번 470원의 저항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4 7 0원에 그때 4 7 0원이 지지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을 었 때가 이제 이렇게 플래그 패턴을 만들면서 어, 추가 하락이 좀 염려됐던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470원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었는데 지금은 이탈 후에 어, 470원에 대한 저항을 다시 한번 어,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470원에 대한 돌파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고요. 그렇게 그렇게 때문에 만약에 돌파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은 다시 한번 450원, 어, 450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어, 지금 일단 가격 기준으로는 조금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위냐 아래냐를 판단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당장은 470원의 저항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조금은 밑으로 갈수 있는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4시간봉 구름대 변곡지점이랑 겹쳐서 움직임이 좀큰게 나왔었는데, 음, 변곡지점에서 장대한봉을 만들면서 470원을 뚫고 480원까지 도전을 하다가 결국에는 구름대 저항을 받고 다시 470원 밑으로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시간봉 구름대를 뚫지 못한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구름대 밑을 따라서 조금씩 내려오면서 450원 또는 460원까지 조금씩 내려올 수도 있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음, 만약에 470원을 완전히 뚫지 못한다고 하면 이 패턴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완전히 깨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50원 깨져서 436원까지 다시 온다고 하면 이제는 다시 진짜로 이 패턴을 만들면서 400원까지 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완전히 안심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470원을 완전하게 뚫어줘야지 완전하게 뚫어줘야지 조금은 안정적으로 상승을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러한 움직임이 나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만약에 470원 저항 맞아서 450원 이탈 그리고 435원 이탈 어, 이러한 시나리오대로 가면은 400원에서 좋은 매수구간이 나온다. 이 시나리오였고요 어 만약에 지금 단기 상승을 이어간다는 관점으로 본다고 할, 했을 때 어, 상승 시나리오가 하나 더 있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435원이 상당히 중요한 가격이라고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618 지지였잖아요. 6일 618 8지지 어, 피보나치에서 상당히 중요한 618, 618선이기 6일 8 때문에 618선 지지를 받아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 어, 이렇게 엠파동, 상승, 조정, 그다음 반등 이라는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은 하모닉 패턴에서 나오는 ABCD 패턴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요 A에서 B까지 갔던 파동이 C에서 다시 이어지는 이런 패턴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4 7 0원에 만약에 넘는다고 하면은 요 패턴도 이제 조금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는 패턴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470, 480 차례대로 깨고 이제 본격적으로 560원을 다시 넘는다 라고 하면은 타겟을 650원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650원으로 잡을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갈수 어, 있는 여지가 생기는데 하모니 패턴 같은 경우는 prg 라고 하는 목표값이 확장이 될수 있습니다 확장이 될수 있는 최대값을 이제 1.618, 1.272, 1.13, 1.618, 1.272 이렇게 잡아볼 수가 있는데요 어, 최대한 추가적으로 이 패턴이 패턴이 이 상생에 대한 어, 영향력을 가져갈 수 있는 지점이 650, 700 그리고 770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가 기본값, 여기는 요기본값에 1.27이 확장된 값 그리고 요번에 A 기본값에 1.618배 확장된 값 그래서 최대한 지금 타겟을 777원으로 잡아볼 수가 있네요. 어, 되게 행운의 숫자네 자, 이렇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려고 하면은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470원을 뚫어야 돼요. 470.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은 진짜로 400원까지 깔, 갈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470원은 뚫어 줘야 되고요. 470원 이후에도 뭐 480원 그다음 500원, 560원 이렇게 저항으로 자리 잡고 있는 지점이 많긴 하지만 일단은 470원을 깬다고 하면은 일단 요 요러한 어, 이렇게 만들어진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하락 트렌드를 차례대로 조금씩 어, 깨어가는 그런 추세전의 환 모습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4 7 0원 돌파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리플이랑 비트코인 살펴봤고요 어, 지금 장 전체적으로 어, 조정 이후에 반등이 시작되는 모습인데 어, 반 자기가 파란 지점에서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요 어, 아직까지는 어, 조금 성급하게 접근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 내가 내가 만약에 400, 430원 이탈, 450원 이탈 하는 거 보고 여기서 손절했는데 여기서 반등이 나왔다라고 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고요. 여기서 지금 올라봤자 4% 올른 겁니다, 4%. 심지어 여기에서 450원 손절한 다음에 500원 넘는 거 보고 사도 10% 10% 차이밖에 안 나요, 10%. 내가 리스크를 지금 여기에서 450원 깬 다음에 오히려 더 내려가는 리스크를 지금 어 마이너스 10%인데 내가 판 자리에서 10% 올랐다고 해서 다시 탄다고 해도 이게 손해가 아니에요 손해가 그렇 나중에 1억 벌거한 9,800만 원 버는 이 수준의 어, 그러한 이익 감소일 뿐이지 어 그것보다 리스크에 대한 감소 부분이 훨씬 더 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어그 손절매에 대한 부담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어, 내일, 내일이나 내일 내일모레 또 비트, 리플 움직임에 따라서 대응 전략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스트리밍은 조금 일찍 시작할 거고요. 제가 오후에 또 일정이 있어가지고 믿음 일정이 있어서 조금 일찍 시작할 거고 어, 그때 요청 종목 어, 말씀 주시면은 어,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